예, 오늘 자유한국당은 현장 국정감사 대책 회의를 대체한다면서 대법원 정문 앞에서 검은 정장에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시간대에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자유한국당은 작년 9월 28일에 신재철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대법원을 항의 방문해서 대법원장을 나오라고 했고 결국 대법원장을 앞에 앉혀놓고 고통을 친바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에는 대검찰청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언론인들께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는 판결에 대한 비평, 평가 등은 국회가 할수 있고 오히려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것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상권분립의 원칙에 맞는 국회의 권한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국회에서는 기존에도 이러한 활동이 계속되어 왔었고 지금도 법사의 회의를 보시면 판결에 대한 비판이 단골 메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사나 시민단체에서도 당연히 판결 등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고 국민도 나라의 주인으로서 판결에 대해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판결에 대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판결문 내용을 분석하여 비판하거나 또는 국민들이 비판하는 경우에 판결 등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것이 안 된다 라고 하다가도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너무나 진지하고 격정적으로 반대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대하는 두 태도는 닮은 듯하지만 분명히 다릅니다. 판결에 대한 국민과 국민의 대의기관의 비판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인 반면에 이를 원론적으로 부정하면서도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판결에 대해서만은 격정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만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인 분들께서도 이두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대해서 국회는 의견을 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을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판결도 아니라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한 영장 발부 결과를 두고 대법원장을 앞에 앉혀두고 호통을 쳤었고 지금은 대법원 건물 앞에서 모여서 현안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선을 넘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법원 판단에 대한 비판 가능하지만. 지켜야 될 선을 지켜주셨으면 합니다